임원스톡 대표 김강일 그는 아직 젊지만 파란만 예. 어, 제 어릴 적부터 꿈이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좀더 어릴 때 창업을 하기 전에는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구상해서 그 모델을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에게 팔고 싶다는 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 입사해서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아이디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현하는 것들, 실행하는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사업 모델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파는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하는게 맞다는 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그 저희 비투링크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한국의 소비재 기업, 특히 화장품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화장품 브랜드들이 해외 진출할 때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 브랜드한테 가장 맞는 채널이 무엇인가 그 채널에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며 연락이 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렵사리 이제 유통이 되더라도 브랜드한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브랜드 가치를 지키면서 유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은 어떤 채널에 얼마에 이것을 팔 것인지 제품이 뒤로 따로 이제 빠져서 유통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가이드에 맞춰서 이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가 우리나라의 브랜드들이 어떻게 잘, 잘하지 못하고 있는 점인데요. 저희 비트링크는 브랜드랑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브랜드에 가장 어울리는 국가에 어울리는 채널을 선정해주고 브랜드를 대신해서 그 채널을 만나서 협상을 해주고 운영을 해줍니다. 또한 브랜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브랜드가 어디에서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할인을 한다면 어느 정도 폭으로 할인을 하고 이 할인에 있어서 어떤 임팩트가 있는지 같은 것들을 계산해주고 IT를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전 되게 큰 혁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의 화장품 유통 회사들은 어떻게 보면 도매 기반으로 어떻게 보면 좀 후진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무자료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시장이고 유통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관리해주고 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사서 팔고 난 이후에는 관리라는 것들이 거의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IT적인 요소를 도입해서 브랜드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유통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후진적인 유통시장을 선진화시키면서 시작 성장하는 약간 디스럽티브 플레이어라고 스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음, 유통의 영역. 이건 아마 정의하는 사람마다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요. 저희 비트링크가 정의하는 유통의 영역이라 하면요. 브랜드를 브랜드의 가치를 올리고 유지시키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냥 물건을 사서 파는 게 유통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브랜드의 가치를 이해하고 브랜드의 철학과 지향점을 이해하면서 이 브랜드의 철학과 가치를 지킬 수 있게 어떻게 유통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때 필요할 때는 저희가 마케팅이라는 것들을 유통의 일부에 녹이기도 하고요. PR이라는 것들을 유통의 영역에 녹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물류라든지 어떤 CFDA나 FDA 같은 허가, 법적인 이슈까지도 저희가 해결해 주는 것들이 유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브랜드가 원하는 방향으로 브랜드의 가치를 지키면서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비트링크가 하는 유통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강사님과 함께 창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유통산업은 기업의 핵심 가치를 제공하는 영역은 아닙니다. 물건이나 상품의 이동을 이야기하는 부가가치의 제공 영역입니다. 따라서 유통산업은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간가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모든 상품들이 품질이 좋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의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유통산업이 제공하는 부가가치가 고객들의 매우 중요한 구매 포인트로 대두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이커머스가 e 계속적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글로벌화가 가속되면서 유통산업의 중요성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신문기사에서 볼수 있듯이 쿠팡맨 같은 새로운 부가가치의 영역이 고객들에게 매우 중요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쿠팡맨과 위메프의 원더배송, 티켓몬스터의 슈퍼배송 등과 같이 이제 커머스들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스타트업들도 이러한 영역에서 유통산업을 더 이상 간과하지 않고 내 아이템을 고객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가치창출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유통의 이해라는 부분과 유통산업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업자분들께서 유통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개념은 수요와 공급의 관계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공급이 절대적으로 많은 세상에는 유통산업이 필연적으로 발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되는 재화의 양이 많고 이것들이 다 소비되지 않을 때 분명히 새로운 수요처를 찾아서 우리의 제품들은 유통되어야 합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재화의 장소적 이동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 그 지역에서 다 소비되지 않을 경우에 새로운 시장 즉 새로운 수요를 찾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급자족 시대나 농경사회에서는 이런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공급의 양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유통산업이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담 스미스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필요악이다 라고까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서비스산업과 유통산업을 평가절하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설비들이 자동화되고 대량화되고 그 대량화된 설비들을 돌릴 수 있는 원료들이 개발되면서 대량생산에 의한 대량유통의 시대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창업자분들이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하셔야 될 것은 현재 대표님들의 아이템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공급량과 수요량의 차이입니다. 경쟁자들의 생산량도 중요하고 창업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설비의 캐파서티 즉 생산량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점진적인 감소세인지 점진적인 증가세인지를 살펴보면서 이 수요와 공급의 관계의 변화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 유통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언론이나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던 개념인 유통마진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촌에서 지어진 배추들이 굉장히 싸게 공급되고 또 그것들이 때로는 적절한 수요처를 찾지 못해서 갈아엎어버린다는 뉴스까지도 보고 있는 시점에 우리들은 배추를살때 그렇게 싸게 살수 있는 곳을 많이 찾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통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임지가 굉장히 강한데요. 하지만 유통산업도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총거래수 최소의 원리입니다. 이런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회에 세 군데의 생산자가 있다고 가정하고요. 세 군데의 소비자가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 한 명의 소비자가 세 곳에 존재하고 있는 생산품을 모두 사려고 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세 명의 소비자와 세 명의 생산자가 총 겪게 되는 거래의 수는 아홉 가지가 됩니다 하지만 원고에서 보시다시피 중간에 한 명의 중간상이 존재한다면 이세 명의 생산자는 한 명의 중간상에게 물건을 보내게 되고 이세명의 소비자는 그한명의 중간상에 가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그 사회의 총 거래의 수는 여섯 개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한 사회의 전반적인 사회의 유통비용이 매우 줄어든다는 이론입니다 두 번째는 분업의 원리입니다 생산과 소비의 업무가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모든 생산자가 모두 판매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화려한 화술로 그들에게 영업을 할수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또 유통업자들이 물건을 잘 판다고 해서 그분이 물건을 잘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즉 분업의 원리는 전문화의 원리입니다. 물건을 만드는 사람은 그 물건을 잘 만드는 것에 집중하고 물건을 잘팔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잘 파는 일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특히 기술 창업, 벤처 창업을 꿈꾸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창업자분들은 이 분업의 원리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들이 이 물건을 모두 잘 팔아야 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담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각각 자기 분야에서 특화되어 있는 전문 업체들이 있고요. 그것들을 잘 활용하자는 것이 분업의 원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변동비 우위의 원리입니다. 자사의 아이템을 유통하는 유통업체와 유통비용을 분담하자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유통하려면 당장 트럭도 사야 되고요 물류전담기사도 저희가 고용을 해야 되고요 창고도 지어야 합니다 재산세, 사대보험 굉장히 많은 고정비가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창업기업은 굉장히 큰 자금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물건의 판매 건수로 수수료 비율로 유통업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고정비의 부담을 상당히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변동비 우위의 원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유통의 긍정적인 영향은 집중 저장의 원리입니다. 이 강의를 듣고 가신 대표님들께서는 집에 두루마리 휴지를 몇 개나 갖고 계시나요? 두루마리 휴지는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생필품입니다. 없으면 매우 난감하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의 크기가 있고 또두루마리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크기가 있는데 그것을 100개, 200개 갖고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들을 중간에 소비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유통업체가 대신 보관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제조업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든 모든 물건을 창고에 다 보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올라가고 또 재산세와 수많은 기타 세금들이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만든 물건을 다른 사람이 보관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제조업체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통업체는 우리의 물건을 대신 저장해주는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유통산업은 제조업체, 도매업체, 소매업체, 소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연결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 창업기업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유통경로를 내가 어떻게 섞고 관리하는가 입니다. 유통경로는 보통 두 가지로 이루어지는데요. 전속적 유통경로와 개방적 유통경로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즉 전속적 유통경로라는 것은요. 일정한 상권 내에서 내 아이템을 팔고자 하는 사람을 내가 지정해서 즉 제한해서 소매점에게 내 물건을 팔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개방형 유통 경로라는 것은요, 내 아이템을 취급하고자 하는 모든 유통업체에게 제한을 두지 않고 내 아이템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개방형 유통 경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담배입니다. 팔고자 신청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담배를 팔수 있습니다. 담배를 끊으라고 얘기하면서 개방형 유통 경로를 취득,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조금 묘한 경우입니다. 보통 전속적 유통경로와 개방적 유통경로 중에 어떤 것을 택하는 것이 좋으냐는 질문을 하시는 창업자분들이 있으십니다. 이때 정답을 내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이템의 전문성이나 복잡성 등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즉 전속적 유통경로를 채택해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 내 물건을 전담해서 팔수 있는 소매점을 내가 선택했을 경우 그 소매점에 대한 관리나 교육, 또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 아이템이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하다면 점속적인 유통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보통은 타당하고요. 그러한, 그러한 필요 없이 모든 사람들이 내 물건을 쉽게 설명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면 최대한 고객들과의 판매 접점을 넓힐 수 있는 개방형 유통 경로를 채택하는 것이 훨씬 타당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유통환경을 구성하는 환경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보통 환경요소는 거시적 요소와 미시적 요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거시적 요소는 상당히 중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미시적인 요소는 바로 지금 당장. 아니면 지금 이 계절, 이 분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통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소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인구통계학적인 요소입니다. 즉 출산율이 줄어들고 있고 초혼과 초상의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또 이혼율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도 더불어 재혼율도 늘어나고 있고요. 평균 수명은 증가하고 있고 1인 가구의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혼 풍속도가 바뀌게 됩니다. 그럼 혼수시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럼 건설산업이 바뀌게 되고요. 가구, 가전산업이 바뀌게 되고요. 식음료산업이 전반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진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구통계학적인 변화는 거시적 환경요소에서 우리 창업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는 유통환경요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적 환경요소도 있습니다. 전세계적인 저성장기조, 그리고 소득 수준의 저하 등이 지금 전반적으로 유통산업 전체를 굉장히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유통산업이 위축되면 당연히 생산, 제조해야 되는 기술창업자분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규제철폐, 상법, 공정거래법 등 정치적 법률적 요소들도 대표님들은 항상 예의주시하셔야 되고요 전제적인 사회의 교육 수준, 여성의 구매결정 의사력 이런 사회문화적 환경도 집중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VR, AR, 인공지능 등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적 환경은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했고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유통환경을 분명히 창업자분들에게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요 소비자의 가치관의 변화라든지 욕구의 변화 같은 것들을 대표님들은 항상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자원 부분도 신경 쓰셔야 됩니다. 즉 공급업자들의 자원의 부족 같은, 특히 석유산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고요. 가장 단기적으로 우리가 미시적으로 봐야 될 유통환경은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 또 그들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시환경 분석과 미시환경 분석은 우리 창업자분들이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즉 전략적 방향성을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집중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유통산업의 현황입니다. 유통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유통산업의 발전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통 제조업이 먼저 발달한 나라들은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입니다.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들은 원료를 수입해서 생산을 하게 되고 그 제조 기반으로 다시 유통업이 발달하는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하지만 자원이 풍족한 나라에서는 대개 유통업이 먼저 발달하게 됩니다 그 자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낼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형적으로 제조업이 먼저 발달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서도 배웠듯이 대한민국은 천연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대한민국의 유통산업이 발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런 자원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유효적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사농공상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즉 물건을 유통하는 사람들이 가장 사회에서 천한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는 유통산업의 발전이 매우 늦었습니다. 보통 선진국보다 10년에서 20년 정도 늦었다고 보는 게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더더군다나 대한민국은 전쟁이 잦았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경우와 좀 다른데요. 보통 2차 대전 때 경영학의 모든 이론과 물류의 모든 이론, 제조의 모든 이론들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학문적, 기술적, 유통 물류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요. 대한민국이 전쟁에서 열세에 있었던 나라이고 국토, 즉 전선도 매우 좁았던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굉장히 당하기만 하고 피난만 가는 나라였기 때문에 유통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소득수준이 올라가고 IT기술이 발달하고 기업들의 규모와 생산능력이 커지면서 유통업이 발달하기 시작했는데요. 슈퍼마켓, 백화점, 편의점, 대형마트, 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의 트렌드 변화를 거쳐오게 됐습니다. 예, 저성장 시대에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성장 시대에 어떤 상품을 유통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가. 두 번째는 저성장 시대에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저성장 시대에 어떤 상품을 유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뭐 액세서리도 그렇고 패션도 그렇고 뷰티도 그렇고 약간 좀 패스트 뷰티, 패스트 패션 뭐 이런 식의 트렌드가 생기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사람들이 어떤 소득 수준이 낮아지고 성장이 정체되다 보니까 좀더 싸고 부담 없는 것들을 빠르게 소비하고 버리게 되는 그런 트렌드가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성장 시대에 어떤 상품을 유통해야 한다 하는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한 트렌드에 맞는 상품들을 유통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장이 정체된 저성장 시대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유통회사한테는 크게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역적인 확장,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의 확장, 세 번째로는 밸류체인의 확장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 비트링크에 덧대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상품의 확장이 첫 번째였다고 하면 은 저희가 지금은 이제 화장품을 중심으로 유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제 고객이 되는 리테일러들은 대부분 이제 20대에서부터 50대까지 여성이거든요. 그럼 꼭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뭐 의류가 될 수도 있고 액세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크로스 셀링 할수 있는 것들 유통하는 게첫 번째 대안이 될수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적 확장인데요. 저희 비트링크의 사례를 이제 빗대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처음에 중국에 이제 유통하는 걸로 시작을 했지만 현재 동남아 사업을 시작한 지한 3개월 정도가 됐고요.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 진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역적인 확장을 하는 게두 번째 대안이 될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밸류체인의 확장인데요. 유통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성장성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제 유통을 하면서 알게 되는 거는 각 나라의 트렌드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어떤 제품이 어떤 이유로 잘 팔리는가에 대한 정보들이 저희한테 모이게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유통회사들은 리테일로 진출을 하기로 하고 어떤 유통회사들은 제조나 브랜딩까지 진출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도 유통회사들이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전략적인 확장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반적인 유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유통산업에 대한 이해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들을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에서 창업자들은 유통산업을 간과하시면 안됩니다 공급이 많은 나라입니다 수요도 줄어들고 있는 저성장 기조에 들어간 나라입니다. 따라서 대표님들은 내 물건을 가장 효율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산업에 대한 새로운 전략적 방향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기술이 나타날 것이고 이 기술들이 유통산업에 어떻게 접목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고려하시는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나타나는 유통산업의 특징은 어떻게 되나요? 네, 최근에는 다양한 기술들을 이용해서 모바일 쇼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가장 주요한 트렌드입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전통적 제조산업도 모바일 쇼핑을 활용하면서 소비자들과의 판매 접점을 늘리고 있고요. VR, AR 같은 기술을 통해서 체험형 가상현실들이 매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스토리 등을 넘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소비자 접근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유통산업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전방위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 창업 아이템들은 대부분 그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매우 새로운 것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가장 잘 설명하고 그들에게 쉽게 전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유통 채널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창업자분들은 내 어렵고 복잡한 기술 아이템을 소비자들에게 쉽고 빠르고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적절한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